대부분 다들 있는 날입니다. Let's do it, let's do it, let's get it. y e a What's it? what's o u 부지마 이겨내! 이겨내! 이겨내! 박진 박진 박진! 이겨내! 이겨내! 이겨내! 이겨내! 박수님, 박수님, 박수님. 이겨내! 이겨내! 이겨들 이겨내! 이이달 그래! 도기 죽었잖아 그게잘안보여잘안서여암고에서 탈암고에서 탈암서 별로 안부끄러워 고나가요암나에서탈암고 <웃음> 오!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오아이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이안 오! Oh. It's so cold! It's so cold! Woo! Woo! Woo! Woo! Woo! Woo! w o 는 Woo! Woo! Woo! Woo! w o 여름 o 좀힘들 o Woo! Woo! Woo! Woo! Woo! Woo! w 요 겨울은 <웃음> 추운 거뭐만안 나면 거 같아요. 갓뒷! 담당은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해 네, 땡큐 땡 t h a n k y o u t h a n k y o u well, 나안 아, 나요 일본인이신가요? 아 다시 와.. 이거 힘들었어 예능이 아니라 드라마니다 <웃음> 일본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까지 변장좀지 몰라 회사 계약 기간이 얼마나 많더라 아쉽게 아 아, 완전 직접 아 네. 예. 大丈夫大丈夫大丈夫 e e t You're okay? You're o k メタ y o u r Let's get i t